오늘 영상은 식용꽃에 대한 영상입니다. 오늘 이 영상부터가 유튜브용 영상인 것 같습니다. 인스타그램은 사진 위주로, 유튜브는 영상 위주로 올릴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시 식용꽃으로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저는 평상시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. 그 생각은 이렇습니다.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동물도 먹는다.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동물도 못 먹는다.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예로 공벌레가 등장하는데요. 공벌레는 콩벌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정해진 것은 없고 그냥 편한 대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. 고속 촬영한 공벌레가 식용꽃인 데이지꽃과 잎에 붙어서 그것을 먹고 있는 것 보이시나요? 참고로 데이지 모든 품종이 식용꽃은 아닙니다. 공벌레는 몸을 말아서 그 힘으로 먹이를 먹는데요.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. 그 공벌레가 꽃을 먹는다. 그럼 우리도 먹을 수 있다.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영상을 촬영했고 셰프스팜에서 식용꽃을 수확한 셰프들이 식당에 사용한 꽃이 깨끗한 이유는 벌레 먹은 것을 빼고 수확했기 때문입니다. 식용꽃은 꽃잎 두께가 얇아서 씻기도 힘들어서 안심하게 먹을 수 있게 재배한 것이 중요합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꽃이 벌레에서 깨끗한 것이 아니기에 결론은 식용꽃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.